구독 좋아요 좋아요는 이제 이렇게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알람 설정까지 오늘도 <웃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음. 뭐 이것도 똑같겠죠 당연히 아까 손흥민과 똑같이 진짜 난 돈이 많다 하시는 분들은 22토티오카 음. 1600억 그 다음에 이제 준상층들 분들이랑 그 다음에 이제 서민분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드려야겠죠 음. 그렇게 해드린다면은 자 이제 이2토티랑한 요거같은 경우는 솔직히 호날두를 데리고 오는 사람들의 입장으로서는 진짜로 한 그래도 500억에서 600억 정도 이렇게 난 투자를 할수 있다 라고 가정하고 그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22토띠랑 21토띠. 이렇게 해서 한, 진짜, 난 500억 정도는 가능하다. 하시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오늘 삼카로 강의 왔겠다. 자, 뭐, 일단 둘이 별로 차이가 안 나요. 음, 급여, 급여도 그렇고. 헤더도 그렇고 솔직히 침투적인 부분도 그렇고 몸싸움이나 이런 부분에서 봤었을때 솔직히 21토티가 뭔가 많이 차이가 날줄 아는데 그렇게까지 차이가 안나요? 21토티랑 20토티랑 여기 밑에 부분만 본다면 일단 헤더냐 몸싸움이냐인데 솔직히 날강조 같은 경우는 헤더가 좋기때문에 이제 21토티를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보는것 같거든요 지금 은 저도 그 몸싸움 이21 토티가 더 좋아서 21 토티한테 좀 많이 가인 가는데 특징을 보면 또 달라질 수가 있어. 야 이제 호날두만의 이제 다이버, 뭐 게임플레이, 뭐 화려한 개인기, 뭐 스피드 드리블러, 뭐 승부욕 이런 것들 있는데 거기다가 개인기성이 하나 더 없네? 와. 이제 나는 헤더적인 부분을 좀더 본다라고 한다면 은 이제 22토티를 갈것 같고 침투적인 부분을 좀 본다라고 하면 은 21토티를 갈것 같은데 어 이거는 둘다 비기기 때문에 이야 가격이 좀더 비싼 이유가 있겠지 아무래도 21토티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둘이 좀 갈리기 때문에 헤더를 본다면 22토티로 갈 것이고 좀 침투적인 부분으로 본다면 은 21토티로 추천드릴게요 둘다 가격도 심지어 비슷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솔직하게 침투기 때문에 21 토티로 어, 윈드 형님이 없기 때문에 어, 21 토티로 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21 토티랑 이제 BTV. 아 530억 오케이. 와 뭐야 BTV 왜 이렇게 속력이 빨라? 근데 이제 이렇게 속룡놓고 하는데 약발이 좀 크거든요? 4? 약발 4가 좀 너무 큰데 근데 이거는 좀 짚고 가야 되는게 b t v 같은 경우는 이제 윙어 쪽이고 이제 21토티같은 경우는 스트라이커까지 겸으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봤을 었 때는 솔직히 21토티가 아무래도 이제 스트라이커 용으로서는 괜찮다고 볼수 있는데 근데 스트라이커로서는 21토티가 좋아요 우리 축제아리님, 추천 정말 감사하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천 감사해요 근데 이제 BTV 같은 경우는 윙어로서 이제 침투적인 부분. 이런 부분으로 봤었을 때는 솔직하게 BTV가 좋거든요. 좋은데 이제 약발이 잘하는 게좀 아쉽긴 한데 또 이렇게 한번 보죠. 또 이제 예감이랑 얼리 크로스 선호. 와,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야, 나 근데 왜 BTV한테 끌리냐? 와. 솔직히 나 약발같은 경우는 저는 좀 그렇게 중요시하지 않거든요 약발 4나 5나 솔직히 별반 차이점을 저는 그렇게 못 느꼈기 때문에 여태까지 그래가지고 솔직히 본다면은 이제 b t v 로 이렇게 저는 어좀 보도록 할게요 몸싸움도 몸싸움 솔직히 아오라는게 저게 좀 크긴 한데 근데 생각보다 파워헤더랑 예감이 있고 해서 솔직하게 저는 BTV한테 좀더 끌리네요. 근데 이거는 개인차야. 솔직히 여기까지는 개인차고 21토치랑 이제 BTV랑. 아 근데 21토치 같은 경우 는 이제 600억이기 때문에 이카로 보도록 할게요. 일단 특징 먼저 보면 아싸랑 강뚜기 있고 둘이 이렇게 비슷하네요. 아싸랑. 아싸는 여긴 없고 이제 예감이 있는데 어 예감도 어느정도 좋고 속력적인 부분이 b t v 가 훨씬 느낌있네요 윙으로서도 솔직히 크로스라는지 이런 부분도 좋고 밸런스라는지 이런 부분도 나쁘지 않고 요거같은 경우는 속력차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어 b t v 가더 좋은것 같고 2 1터치보단그 다음에 이제 EBS죠 EBS 같은 경우는 4카 정도로 봅시다 어 급성비까지 다 포함해서 생각을 해보면 솔직히 스트라이커로 쓴다면 은 크로스라는지 이런게 필요가 없거든요 이쪽 부분이 필요가 없는데 그걸 감안하고 봐도 와 이거는 어쩔 수 없네요 어 BTB다 그 다음에 이제 캡 지금까지도 btb가 훨씬 잘 가고 있죠 와 이건 슈퍼랑 골결이랑 죄다 공격 라인으로서는 캡이 훨씬 괜찮은데 와 근데 이거같은 경우는 솔직히 속력이나 꼴결이랑 슈퍼 저는 좀 이걸 꼴결이랑 슈퍼를 저는 좀 중요시 보는데 근데 솔직하게 요걸로 보면은 와 진짜 캡이거든요 이거는 캡으로 갈게요 캡오카 캡오카로 하고 이제 b o 이냐 이렇게 보면은 솔직히 캡이고 어 캡오카 뭐 밑으로는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솔직히 다 그래서 저는 내 네, 캡으로 추천을 좀 드리기 전에 확인을 좀더 할게요 어. 이렇게 됐었을 때는 국화의 케미를 받는다 약간 6화를 사서 이제 2정도 올라오고 3정도 올라오고 3정도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솔직히 이렇게 보면 LH가 훨씬 좋거든요 이제 여기 아사란파워헤드 있고 있을 개인기들 다 있고 해서 솔직히 LH 6카를살수 있다 가격대도 그렇고 한다면 지금 현재는 캡에서 LH 6카로 가는게 더 괜찮네요 지금 현재는 변동이 있긴 하네 LH 6카를 추천드릴게요